게까기 어, 때문에 조심하세요 거기, 거기 민감한 법죠 조심히 내리셔야자 오늘 오늘은 이제 최종 복근 마지막 단계 우리 비니비니들이 비니비니들이 매일마다 하는 복근운동 그대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자. 한 사람은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한 사람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자, 운동하는 모습 보여줄 사람은 누구십니까? 서로 하겠다는 현빈 태빈 자 그렇다면 어, 운동할 사람 둘다 하고 싶어하니까 춤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? 10촌동안 비니비니들이 서로 운동하려고 해서 춤 대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따로 질까요? 자, 아니요. 같이 동시에 할 겁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음악 큐 현빈 대비가 너희의 축출력을 보여줘! 이 뻣뻣한 사람 맞출 수 있다는 저철의 좀비춤 아 예상치 못한 공격에 태빈이낙다운됩니다 결국 무승부로 끝나버려서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게 된 우리의 현빈, 태빈이들 아니 그렇게 보면 주먹속에 뭐가 보이니? 지니이형이나 빈이들아 주먹속에 뭐가 보이는지 나도 궁금하다 궁금해 현빈이 보자기태빈이보자기 오호! 태빈이! 쒸아아투즈 복근 도 공개하겠습니다! 우리 현빈님께서는 네 구독자님들께서 현빈이, 태빈이 몸무게와 키 비니비니들은 평소 운동하면서 김, 피자, 라면, 빵, 아이스크림, 돼지고기, 소고기를 시간 상관없이, 식단 조절 없이 막, 막 <웃음> 먹습니다 1 5 5 c m 입니다 태빈이는요? 1 5 3 c m 입1다0 0 0원 10,000원. 1은0 0 0요1 0 0 0 중간에서 어. 살짝 아원 10,000원. 10,000원. 1 0 0 0 0다 10,000원. 10,000원. 10,000원. 10,000원. 1 0 0 0 현빈이는 43.2 혜빈이는 40.7이네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셨던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, 저 V자. 전부위 근데 뭐... 뭐지? 보여줄 그, 모여... <웃음> 수가 없어! 거기는 <웃음> 너무, 너무 중요한 된것 같아, 보여줄 수가 없어 모든 분들 복근 많이 많이 나오세요! 끝났다?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 아니 i g h t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 o o 어